you <music> 아유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딸기 체험은 언제 시기에 그러면 시작 오픈을 하는 겁니까? 코로나19때문으로 인자 지금까지 체험은 안했는데 그게 전체 체험관을 개관은 3월 6일부터 개관해서 전부 인자 어린이들을 해가 가족 동반 체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인자 지역 주민들하고 인자 학생들하고 인자 그 딸기를 인자 우리 공원에 오면 반드시 공원에 와서 인자 체험할 수 있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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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또 작게나마 또 이렇게 큰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년 맞음 이렇게 이제 에 운영해 왔었는데 원래는 실제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전체 이제 국민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갈없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제 거리 두기가 한 1.5 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3월 6일부터 처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